성태야 성태야 아빠 채비집어 여기 있구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메이유 테클박스 많이들 갖고 다니시죠 7 0 0 0번짜리 키는 약한 1,2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 넓이도 약간 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플라부분이 단짐들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가 구성되어 있고 옵션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던데 애기 수납박스가 있어가지고 63개의 애기를 수납할 수 있더라고요 애기 박스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공간이 상당히 이 괜찮습니다 멸치 커니메이요 태클박스에 로드 홀더가 호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고가 태클베이스사의 웨이딩 코리아 애국심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한다 이건 좀무스운 말이기도 하지만 물건 넣은 거보단 이산품내용하는게 훨씬 낫죠 흠이 좀 있다면 손잡이 부분이 많이 왔다 갔다 좀 하고 약간 약한 것 같은데 내 하중은 그 15kg까지라고 하니까 웬만해서는 15kg 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잠금 장치 힌지 부분인데 이건 단점이자 사용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메이오테크 박스만 생각하고 이렇게 열었더니좀 버거워 여실 때 한쪽 부분을 잡고 하나씩 하면 잘 열립니다 잠그실 때도 네 군데를 다 이렇게 잠그시는 게 잠그시기 편하고 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잠글 때는 하나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점으로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윗부분 수납 부분이 있는데 수납 부분을 열어보시면 여기 좀 물건들이 이렇게 있겠죠? 꺼내실 때이두 부분을 같이 잡고 열어주시면 안그러면 우르르 쏟아집니다 이 애기 박스에 밑에 구멍이 있어서 출조 다녀오신 후에 샤워기로 한번 물을 흘려주시면 아기의 간기 뭐 이런 것들 다 세척이 되는데 이건 장점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하시는데 왜단점이냐 그랬더니 아기를 하나 사용하시고 하나를 교체하고 두 개를 교체하고 세 개쯤 교체하면 그세 개에 있는 아기들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모아져서 밑으로 한 방울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닷물이다 보니까 간기 있는 물이 좀 취약한 소모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단점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각 선사별로 작은 소품바구니 있는 선사들이 많이 있으시죠? 거기다 놓으셨다가 말리신 후에 교체하시고 교체하시고 하시는 게이 자체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수있겠습니 제일 마지막은 마감 부분이 약간 거칠어 손이 슬리거나 할때좀 거칠거칠합니다 이거 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살짝 사포라든지 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정도로 이 정도는 용서해 줄수 있을 정도로 좀 거칩니다 마감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게있어 그리고 수납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집 수통 릴은 전 보조릴까지 갖고 다니니까 릴두개 바닥에 좀 놓고 채비집도 놓고 그리고 애기 태클 박스 얘는 옵션이에요 출갑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얘가 옵션이라고 하면 저는 옵션 이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하나하나 옮기면서 좀세 볼게요. 자, 근데 한 개를 제외하고 이게 아까 7963, 63군데 63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금 이 시즌에는 너무 넉넉할 것 같고. 가보딩어 시즌에도 충분할 것 같은. 일단 장갑, 장갑 같은 거요. 숨쉬기 편한 마스크. 그리고 손바닥 테클박스 선크림, UV 이 랜턴, 주광 랜턴, 어, 라이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출항하면 안 보여서 헤드 랜턴, 그리고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기, 그리고 포셋 집게. 그리고 제 생명을 지켜줄 홍삼, 뭐 위장을 지켜줄 위장약 등등.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옮겨졌습니다. 얘를 잠그시고 올리실 때는 밑에 부분을 밑에 부분을 꼭 같이 잡고 이제 수납 공간은 뭐 넉넉하죠. 이 수건까지 넣는다고 하더라도 수납 공간 이 정도 됩니다. 그 소형 애기 택배 박스가 있는데. 요 정도는 한 두세 개 정도 더, 이게 하나에 일곱 칸짜리, 양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열네 개, 14개, 열네 개짜리인데 열네 개 짜리면 63개, 이거 두개더 하면, 약한 100개 정도, 애기 정도는 충분히 갖고 다니실 수 있겠습니다. 뭐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초기작이고, 좀 마감도 좀 거칠고, 힌지 부분, 뭐 이런 것도, 잠금장치가 약간은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메이오를 능가하는 초기작이니까 메이오를 능가하는 또 다른 후속작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려봤습니다 사장님 알고 있는 거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감 같은 거 이런 거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손잡 점프를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내하 좀 변제를 하셨어도 이거는 좀 두께만 조절하시면 충분히 이, 이걸 손잡이는. 아니, 내 하루뿐만 아니라, 예. 구조적으로도 저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아, 사실. 네. 흔들리는 이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이게, 육원으로 보기 이 약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재질은 되게 질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를 제가 네. 해볼 테니까. 사실, 손잡이가 위로 좀 늘어나가지고, 이게 뭐, 열도 같이 보 한데, 손잡이가 다그렇 그 정도만 나요. 아니면 지금 음. 그, 이, 이 손잡이 음. 개념도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 여기 각도가 이런 거 떨어지면은, 예. 아시 그다음에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근데 여기도 여기 오게 되서 있어요. 어그안그것 같은데 자 보세요. 아 그러네. 예, 떨어지는 것 자꾸 올려가고 그두손을 써야 되잖아요. 어, 아, 그렇지. 그렇죠? 예. 그데 여기 서 있어요. 아 그러면 한손으로 들고 아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고 음. 이렇게 하고. 아, 어이걸 선생님도 친구하신 거로. 네 예, 기능성에 이것 국산제품 많이 함께 같이 이용해주시자고 잠깐 동안 리뷰를 좀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국산품이에요 함께 응원 많이 해주시자고요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음 나에게 아주 손마을 안겨준 친구들이 많지만 재밌었다 선택하지 그러니까. 근데 아. 거의 다 약간 좀우렁미낌이가 이거 대부분 우렁미낌 아닐까? 우리가 먹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막치나오니 어. 어. 어. 어. 낚시꾼 같아 우리 아들 이용이 <웃음> 되려나? 어좀 많은데 공기는 조금 빼는게 좋아요 아, 그래? 네.